7 곱하기 b는 네. 이고 네. 이렇게 해서 최대공약수를 나눴더니 네. 작은 소문자 a b라고 했을 때 아, 네. 음, a 나누기 b가 11이고 네. 나머지가 6이래잖아요. 아, 네, 네. 그러면 일단 어, 지금, 네. 6 곱하기, 6 곱하기, 네. a 곱하기, b 가, 네. a 곱하기, b 잖아요. 그니까, 러 왜요, 왜요? 잘 모르겠어요. 왜냐면, 네. 어, 큰 a는 네. 6 곱하기 a이고, 아, 큰 b는 네. 6 곱하기 b 니까,